어,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트로를 제 방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호치민에 어제 새벽에 도착해서 어, 지금 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제 방이 <웃음> 사실 혼자, 혼자 자는 방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잘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뭐어 각가지 뭐 인형들 예. 예전에 사무실, 사무실로 썼던 공간이었는데 어, 이제는 제가 단독으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어 이제 내려가서 오늘 좀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좀 잤는데 저희 그 여동생들이 여동생, 동생 출근을 했을 겁니다 어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얘들아 응. 안녕 오빠 보고싶었어? 앤니그컴 응? 이야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뭐야 이거 위 안녕 어, 오빠 보고 싶었어? 엠 m 안 y 됐어. 청소 중이었습니다. 다이 <Rain> 네. <S egy> 아, 콤비다 네. 어. 안녕! n h i 사합다 그리고 너네 주려고 딸기 사 왔어. 딸기. 스트로베리. 얘네 한국 아. 어. 응, 엄마. 그치 아, 그게 다 này tất cả 사합다 아이아이 그럼 빨이 chúng ta ăn n h 네. 이제 우린 같이 해야 돼. 응. Mhopping 한 n d 컴. a m t i 지 익히도. 좋 알았어 알았어. 오케이. <웃음> 황소 황소 오랜만입니다. 음. 지금 원고 못생고요, 못생고요. 못 생겨요? 뭐 생겨요? 뭐 생겼어요? <웃음> 네. 누군이 리고온거야요 형? <웃음> 와. <웃음> 내 새끼 아, 우와. 아, 우와. 아, 와, 와와내똥냥닭본치아 예, 아, 아, 응. 아, 두부 두부? 두부에요? 어, 이름이 두부? 어, 만두두부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아 뭐래? 갔다 와요 화장실도 거기 화장실 비싸 너무 비 너무 귀엽다 아 cây là, là, là đi, cây ẩ i c là đi, cây là đi, nó béo, c ó béo, s u k o i còn gì ữ a s u k o à, s u k o 참. <웃음> 안 <웃음> 자, 여러분. 해서 서 B C D e, F G I, I love you. <웃음> 뭐. 한, 바, 요. <웃음> 아! 자, 오늘 여러분들께 뭔가 뭐, 어, 알려 드리려고 해서 이렇게 저희 두 명의 여동생을 모아봤습니다 오늘 할 거는요 여러분들 MBTI라고 들어보셨죠? MBTI는 바로 이겁니다 네, MBTI 테스트를 해서 이 하의 성격과 비의 성격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에, 어, MB, MBTI BTI <웃음> like B. m, m BTI라기 어. MBTI M, M, B, T, R. How big? How big? B. M, B, how big? 어, 뭐라고 해야 되지? 어, 여러분, 죄송합니다. 잠깐만, 번역 좀 <웃음> 하겠습니다. 아 음, 그래서, 이거를 너네들이 한번 해보고,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, 어떤 걸 싫어하고, 어떤 걸 좋아하는지,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 해. omnilite.com. 텔... 앱개다카? 어, 어디? 테드 어디? 아, 앱방 điện thoại h 팀 구글 MBTI. MBTI. 아, có n MBTI 있어? 네, 근 h ư n g mà tiếng i ệ t mà. 하가 INFJ라고 나왔어요. 이게 어떤 성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이구 훌륭한 분이었네요. 실로이, 엠라 노이팅. 실로이, 걔네라. này là 라 ấ t không có, e 라 đang xem tiếng việt. <스> 아 오사마 빌라데나 아 오사마 빌라데나 INFJ야 네, 저니 ye. 네. <스> 음, 네. 어 원, 어. 안 t 에마. 하하하하, ㅎ 아 죄송합니다 이거 껀터에서 사온 저희 마이크인데요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터그락네아 <웃음> 그, 아, 맞네 그달라락에서 사왔고 이거는 껀터에서 사왔어 아이고 잘 사왔네 우리가 자 다음에 여행지에서 뭘 사올까요 우리가 자 그러면 B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S F, F P 이런 <머런> 어, 게 있네요. B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나랑 조금 쪽시우, 쌤쌤. I'm not free, I'm o free. 아, 쌤쌤, M, 우 쌤쌤, 아, m 쪽시 쌤쌤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돌고 네, 돌아? Good, good, 아 o o d good, good, good, g o o 중따, 자딩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망어 <망을> i 자딩마. <웃음> 어, 약간 쪽쪽쇼우 쪽쪽쪽 셈셈. 비는 저랑 조금 이런 면에서는 조금 저랑 비슷하고요. 하는 되게 많은 사람들을 옹호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격 분석을 해 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재미난 개성들을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